안녕하세요.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좋은 뉴스 기사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뭐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아파트 거래 자체가 거의 절벽이다. 서울 강남부터 서울 뭐 경북 경남 할것 없이 전국이 지금 다 그렇죠. 대구는 말 것도 없고 지금 거기에서 한술 더 뜨는 게 뭔가 하면 금리 인상으로 해서 경기 악화해서 예, 기업이 도산에 빠지는 상황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사실 적당하게 분양이 안 돼서 아파트 매물은 많아진다면 미분양 자체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은 사실 아파트 자체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파트는 그냥 짓는 게 아니죠. 선분양 자체를 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 선분양 계약금으로 가지고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리가 뭐 계속해서 오른다는 자체는 결국은 은행에서 빌린 pf 자금 자체의 금액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은행에서 융자를 내죠. 소위 말해서 융자를 내면서 신탁사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신탁에 그 다음에 대주한테도 마찬가지 pf 자금 대출을 우리가 발생시켜서 아파트 시행 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유택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서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는 데다가 입부자금, 저 대출을 했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아파트 자체가 미분양을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짓다가 아파트가 도산하는 사례도 벌어질 수 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해결이 잘 돼서 어느 정도 아파트 업세가 원가에 아파트를 판매하는 상황도 벌어진다면 어,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분이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기회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고 한치 앞을 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저조차도 사실 이런 경험이 없고 예전하고는 지금 완전히 좀 틀린 분위기죠 사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가 입받침해주는 부분에서 이 정도 높지도 않았고 경기가 이만큼 악화되지도 않았고 플레이션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지도 않았고 코로나 상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절에 실거래 자체도 의무화가 아니었죠. 그리고 P.F. 자금 마찬가지 은행에서 대출을 하지만 대주나 어느 정도 기업한테 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회사들도 마찬가지 공고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PF 프로세스 자체를 설명하는 어떤 광고 형태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금융작업에돈이락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흘러다닙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이 도산에 빠졌다. 사실 기업이 도산에 빠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아파트를 짓다가 속대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현재도 지금 대구에 보면은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가 현재 좀주춤하다 하는 것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은뭐 저희처럼 아무래도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 아파트 현장이 수독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실 아파트 업체가 도산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관심있게 보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면 기존에 분양했는 아파트들도 사실 미분양이 됐든 안됐든 마찬가지 중간에 공사를 서서히 하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내릴 때까지 공사를 좀더 추고 진행을 하는 분위기라면 은 공정시기에 아파트를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며 공사현장이 서독되어 있을 때는 마찬가지 우리가 콘크리트가 무조건 방수가 되는 겁니다 방수액을 다 뿌리고 해서 건설을 하고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마가 시작되고 철근이 녹이 슬고 그리고 콘크리트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이게 장기화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부실공사의 어떤 가장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수 있는 확률이 높죠. 아, 뭐 대부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출금리 자체가 8% 실질적으로 뭐 절대 적은 금액닙니다 물론 이 대출 금리 자체는 올랐다 내렸다를 항상 반복해 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다시 내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과연 얼마나 언제쯤 내릴지 모두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현상과 금리 인상 현상과 인플레이션 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악화가 계속되고 마찬가지 달러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 된다면 은 지금 금융 자체의 이자도 이자고 뭐 일반적인 아파트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은 일반적인 작은 기업들 자영업자들도 지금 절대 이제 안전할 수 없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든지 아니면 은 작은 기업들도 사실 금융, 돈을 빌려서 쓰는 사례 자체가 많고요. 지금 이런 가계대출도 뉴스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일단 지금 입장에서 미분양만 바라본다. 막연히 뭐 좋아지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뉴스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나름 다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아무래도 아파트 자체의 미분양을 구입하고 뭐 아파트 자체가 도산에 빠지고 뭐 이런 내용을 떠나서 한국 경제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현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또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IMF하고는 갖다 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물론 그때 그 시절에 제가 뭐 그렇게 금융이나 아파트, 부동산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영화를 보거나 옛날에 있었던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뭐 맥락이 좀 비슷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아파트가 하락한다 뭐 이런데 현실적으로 피부로 못 느낀다. 그건뭐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종종 있는데요. 막 뛰는 것도 갑자기 그래 뛰지가 않죠. 서서히 뛰다가 분위기 반전에 의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는 거고 하락 시점도 마찬가지. 돈이 급해서 나름대로 급매물로 파는 분들이 몇몇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정말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금매물들이 쏟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얼마나 됐다고 뭐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살까요 말까요 물었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아파트 뭐 분양권을 당첨이 됐다. 뭐 구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묻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불과 그렇게 따지면 몇달안 되는 시기에 뭐 아직까지도 댓글이나 전화 상황 속에 뭐 아파트가 언제 실제 내립니까? 언제쯤 구입하는 게 맞느냐? 2년 뒤에 3년 뒤에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해본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띠를 쓸때 꼭대기에서 안 팔죠. 어느 시점에서 팔고 나오고 다 빠져나오고 못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꼭대기까지 몰락하다가 결국은 물립니다. 파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매도 매수 자체가 어느 정도 해본 분들과 뭐 경험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차이고요. 지금 마찬가지 아파트 지금 프리미엄 잡채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은 거의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분양 아파트들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거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거래가 문화라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내렸는지, 2억이, 3억이 떨어졌는지, 3, 4, 5억이 떨어졌는지 눈으로 못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부동산을 다녀 보지도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 자기 업에 종사한다고 정신 없어서 유튜브나 한 번씩 보는 게 다일 것이고, 네이버 부동산이, 네이 부동산이나 보는 게 다일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로 느끼려면 그만큼 뛰다니셔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어떤 뉴스의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태가 아주 심각한 사태다.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기회가 또될수 있고 현금 장사를 하는 기업들도 있죠. 그런 기업들도 엄청난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기회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은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편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내용은 그렇고요. 공사 현장도 시간 나시면 지나가다가 유심히 한번 봐보시고 위기가 어떤지도 물론 그런 분위기를 다 본다고 해서 개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냐 없냐 어떤 상황에 따라에 뭐 아무래도 마음에 우기 자체가 어떻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사를 전체적으로 뉴스나 이런 내용들을한 번씩 꼭 시간이 되면 한 번씩 보세요. 분위기는 과히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뭐든지 적당한게 가장 좋죠. 뉴스를 한번 들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립스텝을 단행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0.5%에서 2.25%로 1.75%포인트 뛰면서 가계대출이자 부담은 최소 24조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0.50%포인트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패스트. 최근 2년 사이 일레버리지 차입투자를 통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입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음. 비투비즈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1,753조원 뇌관 한은의 가계신용비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모두 1,752조 7천억원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 결국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대출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4는 경제통계시스템 ECOS상 5월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7.7%로 2014년 3월 78.6% 이후 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이 같다고 볼때 하늘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고 대출금리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 446억원, 1752조 7천억원, 77.7%, 0.50% 늘어난다 이번과 같은 빅스텝으로 대출금리가 한 번에 0.50%포인트 뛰면 이자 증가액은 6조 8,09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8월 금통위는 사상 최저 수준 0.50%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다. 같은 해 11월과 올해 1, 4월 각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날 0.50%포인트 또 높이면서 약 10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23조 8,323억원 가량 3조 4,046억원 치료로 추산된다. 앞서 하늘은 작년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이자 부담이 2020년 말과 비교해 각각 3조 2천억원, 6조 4천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대출장 명당 면이자 부담도 289만6천원에서 각 308천원, 만 321만9천원으로 16만천원, 32만2천원씩 커진다는 게 하늘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지난 10개월간 1.75%포인트 인상에 따른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112만 7천원 정도다. 대출금리 상단 8% 현실화하나 KB국민 신한하나 우리은행 등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24일 현재의 연 4.75형 6.515% 수준이다. 작년 말3 6 0형 4.978%과 비교해 올들어 6개월 새 상단이 1.537%포인트나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 AAA 무보증금리가 미국의 강도 높은 통화 빈축과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등으로 2.259%에서 3.948%로 1.689%포인트 치솟은 영향이다. 더구나 시장은 금통위가 연내 남은 세 차례 80,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 2.75%까지 0.25, 0.50%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6%대 중반을 넘어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단도 올해 말께 7%대를 넘어 8%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경험하는 금리 수준이다. 이창용하는 총재도 이날 시장의 연말 기준금리 2.75에서 3.00% 예측은 합리적 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피력했다 시장 전망에서 더 나아가 3.00%대까지 거론하면서 연내 추가적인 인상을 규정사실화한 상태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2년 전 초저금리를 활용한 영끌빚으로 무리하게 자산을 사들인 대출자 중 올해 말연상환액이 30% 이상 급증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 금리 인상 포함해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고 경고했다. 자영업자 기업이자도 급증 금융건전성도 경고 등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하은이 0.50%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 9천억원 늘어난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자 증가액이 2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올해 들어 증가세가 주춤한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최근까지 계속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 KB 신한하나 우리 NH농협의 6월 말 현재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 포함 잔액은 673조 7,551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37조 8,672억 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709조 529억 원, 699조 6,521억 원, 2 구조 4,800억 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 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9월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의 금융지원까지 끝나면 한계기업이 속출해 대출 부실이 결국 금융권 전체 건전성 위험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하는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융지원으로 더받쳐온 기업 대출 손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하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잠재 신용 손실이 현실화하면서 은행의 대손 비용이 증가하고 자기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